다시 한 번만 더. 처음에 혼자라는 게 편했지.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을 너의 기억을 지운 듯해서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었어 하지만 말야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때내 곁에 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워,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편한 건 아닌 나 웃게 했던 예전 그말투도야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지 않고 좀 야였어 너 들이질 만큼 너에게 잘해주니 행복해야 돼 나의 모자람 채워줄 좋은 사람 만났을